내가 다봤다고 말했잖아 보고? 보고는 무슨 보고? 그거 건들면 너 죽는다 <웃음> 내가 말했잖아, 건들지 말라고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, 변고등도 꺼졌고, 이제는 어쩌냐? 살았네?